들어왔다. 저희 저희 지금 너무 후리하지만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일이 딱 하고 맞아. 진짜 회사한테 말해가지고 저희 맞아. VM 좀 키게 해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놀랐어, 놀랐어, 놀랐어. 다들 놀랐어. 놀랐다. 놀랐어. 오 마이갓. Oh <웃음> <웃음> I love you. 다들 뭐 하고 계시려나. <웃음> 너도 사람 들이었네나사람이 그리고 네. 와. 네? 네? 그리고 네? 저가 <목소리가> 할말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회사 블루베리 식당 분들께서 무언가를 준비를 해 네. 무데 아, 네. 네. 네. 네. <목소리가> 뭘까? 기다다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하라. 목소리가 목소리가> そ 인원수도 많다보니까 좀더 가까이서 잘 보이게 그리고 잘 소통하고 싶어서 오디와 물리게 얼굴도 잘 보이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콘크리티션 땡큐! 땡큐! 이집 맞아요 왔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웃음> 진짜 얼떨떨하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비하인드를 알려드리자면 무대 밑에서 작가님께서 막 이렇게 초이스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 들고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예를 들어서 1위가 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줄 알았어요. 상황극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예시를 들어주신 거죠? 했는데 아니요. 초이스가 되셨다고요. 해가지고 진짜 그때 너무 놀란 거예요. 축하해요. 감사해요. 아 진짜 I love you too. We did it. Yeah. Thank you. 제 <웃음> 네일 귀여워요? 감사해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스! Yes. 맞아요. 1 루나스 퍼스트 윈! 예스! 짜 지금 오비 분들 놀라셔가지고 막... 이고 가릴 뻔. 짠. 고마 프리지. <웃음> Yeah, you did it. No, we did it. <웃음> 진짜, 진짜, 우리들 매일 매일, 매일 오해시 뜨고 다섯 대, 감사합니다. 응, 엘치아모엘치아모 저희가 또 이렇게 멤버들 빨리빨리 만나봐야 되니까 우리 갈 길이 멀잖아요. 다음 멤버 한번 줘볼까요? 정 <웃음> 우리 행님 오셨습니다 행네임 <웃음> 야아 언니 대박이다 진짜 오늘 진짜 저희 다 이렇게 진짜 그렇게 기대 너무 크게는 갖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듣자마자 그 순간에 다들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진짜요? 어? 찬 진짜 저희예요? 이렇게 선배님도 계시고 이렇게 진짜 좋은 팀들도 많이 같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전에 오비들랑 그리하면 <웃음> 뭐한 하고 싶냐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어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웃음> 우빈 진짜 오늘 진짜 저희 다들 너무 감동받고 진짜 너무 기쁜 의미인 것 같아요. 저희 PTT 이렇게 오랜만에 완전 채널 컴백하고 하슬이까지 하고 그리고 이렇게도 첫 주에서 첫 반에서 하게 돼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도 진짜 끝나고 너무 빨리 오빛들한테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오빛들이 저희한테 주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진짜 어, 너무 팬들한테 너무 바로 키고 싶었지만 근데 라디오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라디오 끝나자마자 바로 와서 이렇게 비엠 켰죠 그래서 진짜 오늘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와이니 실신이 많 어? 지금 다 멤버 누울까요? 저희 너무 예쁘고 귀 크고 그리고 너무 좀 너무 예쁘고 이렇게 분위기 여신이가 왔다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초췌하다. 여러분 이브입니다. 지금 너무 초췌해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진짜 아까 정은이가 말한 것처럼 진짜 1등을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회사에 저희가 아 어, VF 오늘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VF를 이렇게 키게 되었습니다. 뭔가 저희가 그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면서도 막 스태프분들이 장난식으로 계속 그랬었거든요 1위하면 너네 뭐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거막 했었는데 저희는 그냥 진짜 에이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막 했었는데 돼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 오비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이뤄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희가 항상 오비 분들한테 막 미안한 것도 많고 음.. 되게.. 진 고마운 것도 너무 많은데 매번 우리 분들은 저희가 그런 마음이 들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답할 수 있는 거는 더 열심히 부대하고 뭔가 좋은 그런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앞으로 할게요 음, PTT가 진짜 공백기가 되게 길었잖아요 그런 거 기다리면서 되게 여러분 막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어, 우리 조금 막 뛰어나게 예쁘지도 않은 저희를 막 사랑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주고 감사드리고 어, 진짜 그 열심히 할게요 고마워요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오비들 진짜 다들 이렇게. 영어로도 한국말로 다 올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영어 공부도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소통을 잘할수 있도록 해볼게요. All the best. I love you, Obi. We always thank you for supporting us. Thank you, Obi. 진짜 저희가 바라는 건 우리 Obi 분들 행복만 하시는 거고 건강만 하세요. 저희는 앞으로 남은 PTT활동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또 다음 멤버 와야 되는데요 다음 멤버는 정말 저희 이달의 소녀의 강아지죠 강아지 어 누가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하죠? 정말 저희 이달의 소녀의 말티즈 귀염둥이 애교 올리비아 해. 네. 아 어, 조명이 어떻게 어머, 머리 왜 이러니? 네, 안녕하세요 오빈. 아 이렇게 오늘 1등을 하고 또 라디오까지 하고 음, 그래도 뭔가 오빈에게 좀더 감사한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브이앱을 켜게 됐는데 어, 라디오까지 하고 어머, 내 브이앱 네, 소리가 네. 나. 최승혜 <웃음> 저도 브이앱을 오랜만에 다시 깔아봤어요. 항상 저는 할 때마다 깔고, 지우고, 다시 깔고 한답니다. 오빛들도 그러신가요? 혹시 이걸 지워서 알람을 못 받은 오빛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이번에 활동할 때 뮤비도 그렇고 막 그냥 엄청 서포트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되게 기쁘게 행복하게 연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었고 어 항상 이렇게 큰 응원을 해주시는 만큼 저희가 더 오빛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 곳곳에서 또 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정말 오빛들이 저희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마음을 써주신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오늘도 오들의큰 힘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말 일위를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수정도 하나도 안 하고 바지 벨트도 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 얼떨결에 일을 해서 올라가게 돼가지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들이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그리고 음 우빛들만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오빛들이 저희를 행복하게 해준 만큼 오리들이더 배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하고 또어 어제 또뭐 투표하고 막 이러느라 잠도 못 잤을 텐데 오늘 푹 잤으면 좋겠어요, 오빛들. 걱정하지 말고 오빛들이 너무 마음 졸여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되게 걱정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건 다 오빛들이 일어내준 결과기 때문에 오빛들에게 푹 잘하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자, 다음은 누구지? 야. 다음은 염염송의 김닙씨입니다 염염. 안녕하세요, 오빛. 우와, 대박. 이거 어떡해. <웃음> 그니까 <웃음> 지금 상태가 저희가 굉장히 아 그런 거야? 오빛 여러분들 아 진짜 저희가 제가 아까 시작에는 분명히 이렇게 까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으로는 도저히 오빛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서 용기가 안 나서 다시 이렇게 제가 풀어서 다시 묶었습니다 어, 일단은 오비분들 정말 너무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가 끝나고 라디오가 끝나자마자 바로 회사로 달려와서 음, 이렇게 키게 됐는데 오비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냥 어, 사실 저희도 이제 실시간으로도 계속 보고 어제도 계속 투표해주시는 거를 계속 저희도 보면서 막 그랬는데 너무 막 저희보다 더 긴장을 하시고 저희보다 더막 기대해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또 미안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꼭 1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생각을 하기만 했지 막할 거다 할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정말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라디오에서도 말했듯이 정말 멤버들도 그냥 저도 밥 먹다가 그냥 도시락 먹다가 5분 전에 아 저희 무대만 보고 올라가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짜 그렇게 올라갔는데 갑자기 저희 보고 됐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진짜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밑에서 소리 지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는 되게 다들 당당하고 뭔가 활기찬 모습을 보여드려서 되게 좋았는데 여진이는 울었지만요 근데 이제 저번에 이어서 또두 번째 두 번째 이렇게 1위를 할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진짜 사실 전 세계에 있는 오빛 분들께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진짜로 아기들 축하해. 미스, 유. 아, 미스, 유.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오비들. 이거는 진짜 오비이준 상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Thank you for 오비, all around the world. 다음 멤버는 저와 함께. 냠냠을 불러요 <웃음> <부르는 웃음> 고 b 예 바이 네 안녕하세요 고원입니다 <웃음> 네 오늘 더쇼 1위를 했는데 진짜 우빛분들 너무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어요 진짜 저희가 소아 때도 첫 1위를 했을 때는 진짜 사실은 정말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되자마자 막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오늘은 진짜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막그 마지막까지 기다리는데도 그냥, 그냥 밥 먹다가 아, 뭐, 그냥 올라가야지 하고 딱 갔는데 제가 더쇼를 또 매주 챙겨봤는데 항상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딱 진짜 더 쇼초이스 분들만 올라가는, 올라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왜왜 왜 우리 뭐 올라가라고 지금 하시는 거지? 계속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이번부터 좀 바뀌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우0 분들 덕분에 진짜 저희가 투표 점수가 많이 나와서 아 진짜 진짜 많이 벙벙하고 정말 울컥했어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진짜 오백들 정말 감사해요 이 감사하다는 단어 말고 뭔가 더 특별한 게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 말밖에 할수 없어서 참 속상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이 보고 싶고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이번에 저희 또 12명이 모였는데 마침 딱첫 무대에서 더주에서 상을 받게 돼서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 하슬언니와 함께 같이 절도 하고 막 뭐, 여진이가 언니 어부 바도 하고 너무너무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다 오비들 덕분이에요 진짜로 진짜 I love you B. 비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해요 I o f you. Thank you. I'm proud of you. 진짜 아니 저희도 물론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뭐한 것도 있지만 오비 분들이 열심히 노래 안 들어주시고 무대 안 봐주셨으면은 저 이렇게 오늘 브이앱도 못태실 거예요. 진짜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래서 다음 멤버는 제가 정말 정말 정말 정말로 좋아하는지는 잘모르겠거요 <웃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예요 감사해요 안녕 안녕 오비 저 왔어요 정말 지금 메이크업 하나도 안 되고 이렇게 있는데요 머리는 풀렀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복슬기가 있긴 한데 오늘 정말 너무 고맙고, 진짜 오빛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싶었고, 그리고 오늘 저 진짜 1위 할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끼리 서로 막 설레발도 치고 김, 김치국도 좀 마셔가면서 막 서로 농담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일어날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이걸 오빛들이 이렇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고마워요. 나 오늘 아침에 굉장히 조금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제 옷에, 이 옷에다가 제가 섬유즙을 마시고 있는데 그거를 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오늘 좀 약간 음, 일진이 좀 안좋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 1위로 그냥 오늘에 그게 그냥 진짜 싹 이렇게 눈높듯이 싹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것은 오빛들을 위해, 오빛들이 저희를 이렇게 해줘, 해줘가지고 너무 기쁘고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더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오, 저희가 그 투표수를 봤는데 완전 실시간 투표 점수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점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진짜 오빛들이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를 갈아가지고 해주시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희 모두 차 안에서 진짜 막울 <웃음> <울음> 어떡해 완전 저희 막그 뭐지? 무대 올라가기 전에 저희는 그 모니터본으로 잠깐 봤단 말이에요 그 이렇게 점수 기 계산되는 거를 봤는데 갑자기 그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 전에 이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그 점수를 보니까 또 울컥해가지고 아 어, 진짜 어떡하냐 울면 안 되는데 진짜 저 올라가기 전에 그 생각했거든요 오늘 라이브 진짜 꼭 열심히 해야겠다 라이브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올라갔는데 너무 울컥해가지고 목이 다 잠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너무 조금 아쉬웠지만 오늘 라이브도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다음에 다음에 또 언젠가 또 언젠가 언젠가 또 기회가 끝나면 하, 그땐 이제 완벽하게 보여드릴게요, 오빈 진짜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그리고 또 요즘에 날씨도 너무 덥고 그러잖아요 다들 벌레 조심하고 어? 막 더위 조심하고, 알겠죠? 오늘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제가 오빈 덕분에 살아요 <웃음>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최고, 오비 최고. 오늘 무대도 진짜 어땠을지 정말. 어땠, 어땠, 어땠나요? 어? 다들 보라색깔 하트를 이렇게 날려주시고 아주.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진짜 보라색깔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진짜 오비 덕분에 제가 보라색깔을 또 좋아하게 되고, 이 하트도 진짜 엄청 막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비들한테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진짜요? 모두 끝내줬어요? 고마워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가 또 다른 이제 저희가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p t t 열심히 또 이렇게 마지막 남은 주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더 멋진 모습 보여도 드 되니까 여러분들 진짜 본방사수 해주시고 저희들의 소녀 예쁘게 봐주세요 오비 오늘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다음 다음은 저희의 김금기입니다. 김기 씨.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앉아서 약간 인터뷰하는 느낌이네요. 네, 오비 오늘 음... 뭔가 뭐부터 말해야 되지? 음... 일단은 오비한테 너무 너무 진짜 고맙고 항상 진짜 누구보다 저희 달의 소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진짜 감사하다는 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이번 활동하면서 아직 막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소감을 한번 말해볼게요. 이번 활동 준비 기간에 조금 조금 많이 어, 한계가 왔었는데 그 인터뷰 때도 말했지만 한계가 조금 왔었는데 되게 많이 힘들면서도. 이게 우빛분들을 뵐 생각을 하니까 아, 정말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우빛들은 제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항상 저에게 힘을 주고 사랑을 아낌없이 주니까 제가 진짜 그 사랑을 먹고 이제 이렇게 무럭무럭 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 활동에 정말 <웃음> 오늘은, 네, 오늘 참아볼게요. 오늘은, 네, 기쁜 날이니까. <웃음> 사실, 1위 할 때도 되게 울컥 했었는데. 또 와가지고 같이 열두 명일위 응. 하는 거보니까 뭔가 슬퍼가지고 음. 아무튼 그냥 우리 너무 고맙고 음. 댓글에 막 울지마 이러는데 안 울게요. 한번 눈물을 말려보겠어요. <웃음> 제가 이거 브이앱 하기 전에도 어. 팬분들 주신 편지도 읽어보고 네 그리고 왔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항상 어요 편지도 잘 보내주시고 또 이, 오늘 이 반지도 제가 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팬분의 바, 편지를 읽어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감동이어가지고 팬분께서 꼭 저에게 이거를 한번 네아유 이거 휴지까지 아직 아직 안오는데네 <웃음> 감사합니다 아네그 팬분이 꼭 언급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 주셔서 네 항상 고마워요 오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어 곁에 있는 사람한테 표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그래서 이 V앱을 통해서 저희 매니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웃음> 저희 팬매니저님도 그렇고 항상 저희 누구보다 더 열심히 뛰어주시고 또 일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회사 식구분들께서도 항상 저희 잘되게 이렇게 다 노력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성숙한 현진이가 되고 앞으로 더 멋진 멋지게 성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뽀빗 사랑해 고마워 아, 그리고 엄마 아빠 작은 오빠 큰 오빠 새언니 사랑해 <웃음> 아 우리 조카 이든이도 사랑해 네 다음 멤버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멤버는 어, 아주 매력이 넘친 친구인데요 저희 이달의 소녀 중에서 아주 아주 메리트가 아주 확실하게 있는 친구입니다 나와주세요 외국에 나다 안녕하세요 오빈 여진입니다. 수학 네, 때 이후로 처음 이기를 한 거여서 솔직히좀 웃기지 않았어요. 사실 오늘 아까까지만 해도 이달의 소녀 도스이스고요저 저, 스위스예요. 이렇게 말씀. 아,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스템이구나 했는데아니요이래서전녀가 버스 트위스예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울고 그때부터 울고 아직 활동 준비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빛들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예, 저희 뭐는 거 모두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뭔가 더더 더 뭔가 감정이 북받쳤던 것 같아요. 뭔가 시국도 시국인지라 이때 그래서 많이 볼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1위를 하면서 느낀 거는 오빛이 앞에 있었어야 했는데 라는 거를 더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 1등에서 축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앞에서 같이 울고 행복하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또좀재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저희가 받은 게 아니라 우기씨 상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봤어요. 솔직히 네, 계속 저희를 열심히 투표를 해주신 것도 많이 봐서 고맙다라는 말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너무 고맙고 그래서 믿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고 옆에 있어줘서 그렇다는 게 너무 미안한 것 같아요. <웃음> 소녀 입덕하고 오비스테걸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줄 테니까 오비도 인생 저 옆에 있어주세요 그러전 갑니다 <웃음> 울다 가네요 또 오비 그냥 있어 너무 고맙고 오비들이상 받은 거니까 오비도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오비 고마워 다음 멤버는 나기다려 아직 소개 안 했어 소개해야 돼 <웃음> 다음 멤버는 2년 5개월만에 불사조 하얀 새에서 불사조로 컴백하신 분입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다음 시 우리가 들고 있어 오열할 수도 있으니안 아, 울어 안 울어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그때 우비들하고 약속했던 약속했던 1위공약이 어, 1위하면 울지 않기여서 오늘 울지 않았습니다 네, 그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1위 할 거라고 전혀 예상을 전혀 예상을 못했어가지고 음, 진짜 대기하면서도 저희가 장난으로 마스크를 쓰면서 막야 우리 마스크 이거야! <웃음> 쟁여놓자 쟁여놔! 막 이러면서 진짜 그럴 정도로 예상을 못했는데 진짜 너무 깜짝으로 오늘 이다수녀가1위에요 라고 해서 정말 5초동안 제가 진짜 다들 입회전이었었어요 진짜 너무 다음 그랬어가지고 너무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멤버들이랑 앵콜도 이렇게 부르고 싶었는데 불러서 너무 좋았고 지금 굉장히 아까와 다르게 내추럴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어, 또 그리고 멤버들하고 이렇게 오빛들한테 1위하고 나서 이렇게 좀 깜짝 브이앱으로 이렇게 좀 얼굴도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깜짝스럽게 나오게 됐어요. 아주 초록색 하트를 마구마구 마구 날려주고 계시네요. 너 고마워요, 오빛. 이건 오비 덕분에 받을 수 있는 1위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저희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진짜 이거 오빛 덕분에 받을 수 있었던 상입니다. 아 진짜 무슨.. 이게 무슨 얘긴가 싶어요. 아직도.. 무슨, 그래서 오늘 이제 라디오 하면서 그래서 세레나데를 불러줬어요. 뭐 제가 대체 어떤 거를 해줄 수 있을까 오빛들한테.. 오빛들한테.. 오빛은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해줬는데 나는 오빛들한테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 이렇게 좀 기회가 있을 때 우리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급급하게 노래를 이렇게 불러보았습니다 어 라디오에서 잘 들었어? 어우, 감사합니다 나중에 좀더 길게 불러볼 기회가 있으면 좋습니다 어, 어우, 아니에요 언니 아주 수고 많이 했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 너무 고마워요 진짜 아주 컴백 첫 주인데도 두째 주인데도 너무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둬어서 우리 멤버도 너무 고맙고 오비트도 너무 고맙고 또 우리 우리 안무쌤 우리 안무쌤들 매니저님들 음.. 다막 너무 많다다오열을 하셔가지고 진짜 시간이 되게 짧네요 음.. 다음은 굉장히 우리 멤버 중에 소울풀 soulful, 소울한 멤버죠. 저를 막 째려보고 있는데, 아막 달려가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연습실이라. 그래서 네, 다음 우리 파란 머리의 소울풀한 멤버 바꿔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타자를 맡은 진 소울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제 마지막 타자를 맡았는데 아까 제 급하게 아 마지막이 아니에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제 저희가 정해놓은 순서가 있었는데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너무 급하게 보컬룸을 들어가는 장면 잡혔더라고요. 아, 열심히 연습을 또 하고 있어요. 파란 하트로 도배돼 있네. 아니 멤버들이 굉장히 울기도 많이 울고. 그리고 또 다들 감사하다는 그런 뜻을 많이 전해서 이 뒷순서들을 항상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음 얼굴거리기 시작하는데 뭔가 진짜 이번 1위는 다들 생각도 전혀 못했고 저도 생각을 진짜 못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선배님이 하실 줄 알아가지고 저희는. 예상을 못했는데 갑자기 저희만 남고 이렇게 더쇼 초이스예요 이래서 너무 놀랐는데 진짜 이번 1등은 정말 100% 오비 분들 덕분이지 않을까 물론 회사분들도 있고 멤버들도 있고 다 있지만 뭐라 해야 되지? 그 투표 점수에서 저희가 그 이겼다는 걸 들어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음, 저 오비 분들밖에 없어요 다들 울어가지고, 저도 눈물을 계속 맺혔지만, 이제 눈물은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기쁜 게더 크다고 생각하니까요. 전 댓글 좀좀 좀 읽어볼까요? 와, 파란 아트가 굉장히 도배되고 있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뭘 먹죠? 케이크? 케이크는 이제 정리가 되면 먹어야죠. <웃음> 언니 내 이름 많이 봐요 저를 많이 많이 사랑해 감사해요 <웃음> 진짜 그때 소화 때도 그렇고 팬분들이 이렇게 앞에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뭔가 그런 점이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진짜 다들 너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뭔가 이밤 시간대인데 졸리시죠 다들 <웃음> 졸리실 텐데 다들 이거 V앱도 봐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이 진짜 지금 첫 주차잖아요 첫 주차 어쨌든 첫 주차에 저희가 1등 한다니까 믿기지 않고 진짜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웃음> 네. 음. 또 일이 가죠. 좋아요. 진솔아 고생 많았어. 응. 앞으로 더 고생해야죠. <웃음> 굉장히 다들 응원의 메시지 많은 것 같아요. 음 감사해요. 저희 이제 다음 마지막 예. 라스트 팡 라스트 팡을 해줄. 멤버가 오고 있어요 진짜 오비때 고맙고 이 마음을 어떻게 편할지 모르겠네 사랑해요 진짜 오비뜨 요진이 그러면 다음 멤버 두루두루뚜 마지막으로 어쩌다가 되게 됐습니다 네오비들 진짜 이번 활동이 뭔가 굉장히 시작부터 저는 음 뭔가 달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음 재밌는 활동이 될것 같았고 어쩌면 오비들도 굉장히 노래를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사실 활동하면서도 오, 이렇게 뭔가 멤버들이랑도 재밌고 약간 하나도 힘들진 않았던 활동인 것 같아요 네 다이츠 PT지 너무 좋아 무대 볼 때마다 짜릿해요 아프면 안돼 건강해야 돼 아우 네 금방 났어요 추울지 마요 저는 잘안 울어요 여진이 같은 애들이 오는 네 띠아몬 나도 추선샤 e 감사해요 무대 최고야 고마워 제가 사실 어, TMI를 그럼 몇 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수록곡 데모를 그 회사에서 결정하실 때 이 노래는 수록곡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사무실에 갔는데 와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아직 구매를 안한 상태였는데 제가 그거 도입부를 딱 듣자마자 팀장님, 이건 사셔야 됩니다. 이, 이 수록곡은 꼭 이번 곡에 앨범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팀장님이 어 나도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요 꽤 이랬다가 후보가 한 자리밖에 남지 않았을 텐데, 와우를 감사히도 해주셨어요. 응? 오잉? 추버지 얼굴에서. <웃음> 추버지가 뭐지? 가장 무? 오잉, 너무 빨리 올라간다. 여러분, 지금 17만 명이에요. 와우. 대박. 17만 명.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그리고 벌써요? 벌써요? <웃음> 벌써 끝내시라는데 네 그러면 단체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달스 나오세요 오! 이렇게 아, 아, 손 흔들어가 손 흔들으면 돼. 손 흔들어도 여기서 안보여요 보여요. 어때요? 오, 오, 오, 천천장, 오, 천천장, 오, 이것은 빨리. 저희 천장이 니다 인테리어죠. 진짜로 아이키커. 5 0분들 진짜 고마워요. 1등을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선물. 덕분에 할수 있었어요. 진짜. 우리 진짜 첫 주밖에 안 됐어. 이제. 와. 이거 거의 막방처럼. 그러니까 막방 갔어요, 무슨. 그리고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상들을 좋아요. 야망을, 야망을. 어, 저희 그때 그 쇼케이스 음. 이뤘나? 아, 공중파였지. 어떤 음. 거야? 쇼케이스 공략 아, 그 목표. 아, 그래도 1위 아, 어. 그래서 저희 반을 이뤘어요, 벌써. 반을 이뤘다. 주간에 쇼케이스 할 때. 얘기한거다이루고 거 어, 진짜 이뤘어, 진짜로. 라이오, 진짜로. 길었어, 진짜로. 진짜 500장. 진짜. 그 힘. 고비 진짜. 오늘 1위도 주고. 오늘 저희한테 너무너무, 원래도 특별했는데 오비씨 특별한 하루를 더 만들어줬어요 저참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고마워요 진짜 아 you, make you, you, make you make me feel special You make me feel special, feel special, special, feel special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저희가 약간 좀 늦게 찾아온 밤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렇게라도 보데 진짜 보고 싶었어요 너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기 전에 이달서 보고 내일은 화이팅